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최근 해외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급격히 보상하고 있는 리빙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빙랩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말인데요. 실험실은 원래 외부와 격리되어 통제 가능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리빙랩은 매우 역설적인 명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1세기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우리 행성, 지구의 자원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지정한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과제는 이런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환경적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의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현재 우리의 생활양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리, 청소, 세탁, 식사와 에너지 사용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환경영향이 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리빙랩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2000년 초 등장했는데요. 초기에는 가정모형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리빙랩은 사용자를 현실생활 맥락에 그대로 두면서 기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일반적으로 실험실 시스템과 가정 시스템을 결합하는 모델이 되곤 합니다. 리빙랩은 실생활 조건에서 기술적 인공물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빙랩은 공동창작 작업입니다. 리빙랩에서는 문제 해결에 관련된 학술 연구 조직, 중소기업, 산업계, 시민 영역, ICT 전문가, 그리고 공공부문 협력자 등 여러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다음 네빙네 원칙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성입니다. 다 영역 간 협업은 신뢰를 구축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강화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협업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죠. 다음 개방성입니다. 빠른 진보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개방성은 사용자 주도 혁신 과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성입니다. 현실 시장에 맞는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능한 실제 사용 환경에서 행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 권한 강화입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기반하여 혁신 과정을 끌어가기 위해서 사용자 참여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사용자 공동체의 창조적 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성입니다. 새로운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용성에 영감을 주고 사회적 필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리빙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과 리빙랩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빙랩과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은 양자 모두 다 영역 간 협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개방성 원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리빙랩은 개발 과정에서 내부의 생각과 외부의 생각을 결합하기 위해서 최대한 넓게 개방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전통적 시스템 개발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죠. 현실성 원칙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개발에서는 만들어진 환경에 사용자를 들여다 놓는 방식 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럼 리빙랩의 이론적 배경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 혁신을 지향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방식은 사용자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필요에 의존하면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인적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위가 일상적 삶을 모두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빙랩 연구자들은 사회 실행 이론과 전환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실행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일상 행동에 초점을 두는데요. 그래서 소비 분석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주로 브루듀의, 기든스, 차스키의 사회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앤소니 기든스는 사회 이론과 행동 이론 양쪽 모두를 비판한 바 있죠. 사회 이론에서는 사회 구조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든스는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든스의 주장을 계승하여 사회 실행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행동이 개별적 행동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수동적인 행동도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사회적 실행은 서로 상호 연결된 행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형태 입니다. 그러므로 소비행동도 단독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처럼 옷 입기 주거 식사 여행 스포츠 레저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행위는 행위자와 구조 양쪽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아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소비실행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성찰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일상적인 반복적인 실행으로서 자기복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단순히 소비자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소비 행동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환 연구입니다. 전환 개념은 단순한 이례적인 해결책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문화와 제도적 변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환이란 시스템 차원의 체제 변화를 의미하죠. 전환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기술 체제는 그림과 같이 여러 요소로 구성됩니다. 산업, 관리, 설계, 생산의 실행, 정책, 관리의 실행, 기술, 기입된 실행, 미리 약속된 실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시장과 사용자 선호, 소비 실행, 사회, 인식적 실행, 문화적 실행입니다. 이런 복합성을 고려하면 환경영향이 낮은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사회기술제제를 재환경화해야 하겠죠. 사회 실행 이론과 전환 연구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리빙랩을 보다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회 실행 이론을 통하여 소비 행동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전환 연구를 통하여 행동을 전환할 수 있는 다각적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론적 배경을 리빙랩에 적용해보면 소비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실생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행동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려면 공동체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의 설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사회문화가 바뀐다면 개별 소비자도 쉽게 행동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주도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실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관찰자가 된다면 자신의 행동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상 과학기술학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는 리빙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